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닛 썬뉴 데이 아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평소에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냥 먹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가지고 먹방 일기처럼 그래도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얼만큼 먹었을까요 여러분? 보시죠. 초초새새에에먹초 초밥. 모초 초밥, 초밥 두시키키 새우 초밥이이랑 불고기 박밥이랑 토크 와사비 시켜서 총한 5만 몇천원 나온 거. 박3 처음 먹3음 3박 3음먹박3 뭐 45,600원 남았으니까 1,900원 곱하기 일단 20접시는 넘은 걸로 어?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연어 어디 갔어? 입에 거 이게 입에 넣는거 뭐야? 이거 왜오어졌냐 <웃음> 피자를 시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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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서 또 초밥인데 34 접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접시인데 또 초밥이어서 치을까 말고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웃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단 단. 따단. 이거는 돼지 숯불 구이 하고요. 닭발 매운맛, 목살 구이 매운맛. 소스는 이 매운 소스, 쌈장, 기름장. 상추도 있어. 요 상추는 안 먹을 거고 토피스도 먹고 뭉술할 거예요. 헤헤. 원래 저 옷들이 의자에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야 될까? 침대로 <웃음> 밀어버렸어요. 닭발. 음. 닭발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맵네. 돼지숯프고이 이것만 안 매운맛으로 해달라 했어요. 옥살구이. 마늘이랑. 음. 여기는 좋은 점이 야채가 참나물 아니면 미나리가 와요 그리고 마늘을 좀 많이 준다 <목소리> 오늘 저녁은 생굴밥 보쌈을 먹을 거예요 밥다리 <목소리> <목소리> 달라고 이렇게 주시면 알겠습니다 뚜껑 닫고 팔팔 끓이면 돼요 요즘 호박즙이랑 배도라지즙이랑 두 가지 진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때 할로윈 영상에서 나왔던 그 호박 으로고낸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호박하고 생강을 섞어서 넣었어요 먹어봤는데 아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생강 향을 안 좋아해가지고 빼고 그냥 호박만 넣어달라고 이거는 맛있어. 포와김치와리원래 닭가슴살 먹으려고 했겠다 했다가. 이새우젓 음. 배추가 너무 크다. 저 진짜 불 좋아하고 있어. 떡볶이와 고추튀김, 치즈스틱, 감자고로케 고구마 먹은 지 얼마 됐다. 지금 새벽 2시에요. 심각한 세머인데 어제 민행도 누가 지나치면 너가 알고 있지? 이거 부탁이 아니라 좀 보고야 안 지켜주면 너희 아빠는 학교에 얘기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네. 데부족 매우 아주 부 좋게. 매트난 꼬치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갈아 넣은 거거든요 지옥의 맛을 볼 거겠다는 진짜 웬만한 캡사이신 저리가 마요네즈 <놀네> 찍어고 <놀네> <놀네> 전고 김와 <목소리도> 바비 왔어요, 바비. 나 진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이것까지만 먹고. 이 집이 항상 보면은 품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오! 와, 근데 비주얼 대박이다. 핫팩? 아, 식지 말라고. 치즈 돈가스가 9,500원. 증심 돈가스인데 이게 7,900원인가? 마지막 돈가스부터 먹어봅시다. 치즈, 치즈 굽기 전에 좀한번와 여긴 대박이다 가게 이름도 돈까스 하나만 파는 집일걸요? 대박이다 아니, 저 등짐 카스를안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항상 품절이여가지고 그나마 오늘 품절 아니여가지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두 개를 시켰는데 항상 품절인 이유가 있었구만 오후 한 2시쯤 시켰거든요 근데도 품절이었으니까 점심시간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사드시는 거예요 치즈가 구들 법도 한데 아직도 안 굳었어 아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극찬을 해버리네 고기도 진짜 두꺼워요 나이든 독가스가 하나 더 있지 아, 운동해야 되는데 다 먹을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네 이렇게 왕창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또 초밥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당분간은 또 초밥 생각이 안날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을 시켰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근데 한1 0만원치 시킨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30 얼마치를 시켰더라고요 이게 다 닭가슴살이에요 꽉차 있어요, 꽉차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닭가슴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